미스터트롯2 탑7의 이모티콘이 출시됐습니다. 총 24종의 미스터트롯2 이모티콘은 지난 3월 16일 결승에 진출한 최종 탑7, 안성훈, 박지현, 진혜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훈을 테마로 구성됐으며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이모티콘은 최종 진선미를 포함한 탑7 개개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결정적인 순간 카메라에 포착된 다양한 표정을 엄선해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미스터트로트 로고는 진으로 선정된 안성훈의 얼굴로 완성됐습니다. 또한 미스터트로트 한정판 달력 3종이 예약 판매된다고 합니다. 예약 판매 기간은 3월 2 1일 오후 2시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상품 구성은 탁상 달력, 벽걸이 달력, 포스터 달력, 3종입니다. 구매는 조선 만물상에서 가능한데요. 네이버에서 조선 만물상을 쳐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약 구매하시면 3월 30일부터 순차 배송된다고 합니다. 한정판 상품이라 조기 품절될 수 있다고 하니 구매하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Thank <music> you.